패턴인식, 알고리즘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챕터 4장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서 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 좀알아봤고요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뭐 자연어 플로우차트 순서도 의사코도 의사코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여러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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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의 전체 과정을 응.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어.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어, 앞에 보시는 화면에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줄여서 응. epl 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용도가 아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도구적인 성격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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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팅 사고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해 보자 자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종강되는 학기까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자이 고양이 그림 보이시죠? 고양이 야옹이 자 이것이 바로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강할 때까지 이 스크래치를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뭐 게임도 만들어 볼 거고요. 간단하게 어떤 이동되는 거, 뭐 동작되는 거, 그런 거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크래치는 여기 도메인에 보면 MIT라고 되어 있죠? MIT 공대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어, 중심에 어, 코딩을 가르치는 전 세계 나라는 뭐 스크래치로 좀 많이 하고 있다. 뭐그 정도 뭐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스크래치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없을까? 어, 여기 보시면 엔트리라고 되어 있죠. 엔트리. 자, 국내에서 개발했습니다. 을 블록을 가지고 조립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고요. 뭐 센서 보드, 아두이노, 햄스터 로봇 등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제어가 가능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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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코드 아카데미. 자, 이런 사이트 주소가 있죠? 어, 사이트 주소. 어, 그, f l a v o r 어, 자, 이런데 가면, 다양하게, 어 우리가 어떤 코딩을 쉽게 접근해 볼수 있는, 그래서 사용해 볼수 있는,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음, 교육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음, 예, 고양이로 한다고요. 고양이. 고양이, 야옹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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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 헬로월드를 출력하세요. 자, 그럼 이 헬로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이 필요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import로 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이 복잡한 문장들 있죠. 자, 이것이 바로 Java 언어입니다. Java 언어로, Java 언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헬로월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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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언어입니다. 파이썬 Python. 파이썬은 제일 간단하네. 그쵸? 어. 자 여기 자바와 C 언어는 컴파일링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임포트에서부터 여기 닿는 문장까지 이주 중에 한군데라도 뭐 오류가 있으면 실행할 수가 없다고. C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러나